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헌법의 박준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기본권 관련된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1조가 표현의 자유인데요. 이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기본권이냐면요. 기본권에도 순, 순위가 있다, 층위가 있다고 라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권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기본권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표현의 자유가 그런 생명권 다음의 순위를 가진다고 라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요. 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만들고 사회를 운영되게 만드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변호사 시절에 표현의 자유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라는 굉장히 큰 단체를 제가 만들기도 하고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관심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21조 보시면 은 이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라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라 되어 있는데 제가 한참 자라나고 있을 무렵에도 이 검열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방송 시설 기준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언론출판이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 윤리 침해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할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예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써놓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죠.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시법이 허가제 형태로 돼 있지 않아요. 신고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 몇 명과 같이 집회를 하겠다라고 경찰 에 신고를 하면 집회를 원칙적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집시법이 원래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그 신고에 대해서 금지를 할수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경찰이 거의 그렇게 집시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집 집회에 대해서 허가제에 위반된다고주장되왔던 조항이 뭐냐면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가 짐 뒤에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장소든 몇 명이 모이든 다 집회가 금지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광옥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고 했을 때 촛불 집회가 많았었는데요. 었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촛불 집회 광회하잖아요. 일몰 후에. 다 사실 집회가 불법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현장에서 연행을 했었어요. 강제해산하고, 경찰들이 동원돼가지고, 방패와 본봉을 휘두르면서 막 강제해산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연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야간에, 즉, 해가 진 뒤에 무조건 집회를 금지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헌재에서 일몰 후에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지금은 해가 진 뒤에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접불집회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좀더 많아지면 참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증인의 화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또 봐요.